안녕하세요 블로깅포예나입니다 여러분들 해외 직구하시거나 해외여행에서 결제하셨을 때 수소백폭탄 맞으신 적 있으시죠? 제가 지난번에 태국여행을 갔어요 가서 생각없이 막 카드를 긁었는데 한국 와서 내역서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이 해외 송금이나 결제에 관해서 불편사항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송금 및 결제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미시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이레미 프로젝트는 송금 및그 결제를 하는 이 업자들에게는 확정된 비즈니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일반 그리고 저같은 개인들에게는 저렴하고 투명한 이 송금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건데 해외에 송금이나 결제할 때 사실 여러 불편 사항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레밋은 송금이나 이 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화 시켜서 투명하고 그리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이 레밋 프로젝트를 살펴보기 전에 현재 이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해외 송금을 하기 위해서 스위프트망을 이용을 하는데 국내 그리고 중개은행 그리고 해외은행을 걸쳐야 돼요. 문제점이 있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수료도 발생한다는 거이 해외 송금을 하거나 결제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신뢰와 보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송금 과정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붙었는지 그리고 또왜 그만큼의 수수료가 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불투명한 거죠. 그러면은 개인 입장이 아니라 이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거래하는 돈이 크기 때문에 이 해외 송금에 높은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 중개 기간을 걸치다 보니까 빠르게 처리가 안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이만큼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거겠죠 이 기존의 해외송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해외 결제를 할때 저희가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카드 결제를 해요 그러면 그 해외에서 환전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거기서 환전수수료, 뭐 은행수수료 저희가 전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레밋은 송금 및 결제 시스템 구조 및 각국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레밋 프로젝트가 기존에 어떠한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를 가졌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2015년부터 이 블루펜이라는 송금 전문 업체들 필리핀에서 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새해 송금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그 영역이 중국, 그리고 베트남, 일본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300에서 500건의 트랜잭션이 이루어졌었고 송금액은 약 700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레미홈페이지 가시면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이 백서랑 토큰 이코노미 페이지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 이 토큰 구조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서 토큰 유통 그리고 가치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굉장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레밋의 토큰 구조도 같이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어, 카톡이나 텔레그램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레밋이 이 해외 송금 그리고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화된 엑포시스템 만들었다 하는데 어, 크게 두 가지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레미 스마트 컨트랙 그두 번째는 이 RPGP인데 우선 이 레미 스마트 컨트랙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RSC는 어, 송금 결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비즈니스 참여자들이 환율이나 조건 등을 이 RSC 스토망에 올려놓아요. 그러면 이 스토어에서 이 참여자들이 본인이 송금하고자 하는 이 환율을 골라서 이 조건을 골라서 보내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당연히 투명한 거래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에스크로 기능이 포함됐기 때문에 보관성도 당연히 보장받게 되는 거죠. RSC는 이 송금 시스템의 확장성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면 이 RPGP는 해외 결제 시스템의 확장성과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 시에 어, 투어 결제를 하고 해외에 도착했는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해당 호텔로 예약권이 안 넘어간 경험을 가진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또한 레밋은 RSC를 통해 풀고자 하는데 추후에 호텔이나 항공사를 포함한 여러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이 어, 이레미의 RPGP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RSCC를 통해 레미 플랫폼 위에 호텔 뭐 렌트가 항공권 등이 상품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저 같은 소비자들이 가격이나 여러 조건들을 고려한 다음에 마켓에 나온 상품을 사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품 구매 과정 이 불필요한 이 중간 업체를 제거하고 스마트 컨트랙에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결제 여부나 예약 여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송금 결제가 이루어질 때 환율이나 환전 가격 변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미 토큰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레미의 특징은 레미와 렘디의 두 가지 토큰으로 나뉘는데 이두 가지 토큰을 통해서 어이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했더라고요. 을 먼저 레미는 ICO를 통해 발행되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토큰입니다. 다른 토큰들과 마찬가지인데 이 토큰의 주된 역할이 뭐냐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레미를 렘디로 전환하는 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서 채굴 개념의 인센티브가 부과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레미를 램디로 전환해서 을 실제 송금에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램디는 국제 송금이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 토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어 레미를 램디로 전환하거나 또는 이 내부 거래소인 레미덱스에서 구입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즉, 이 램디는, 어 일반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레미와 이램디의 분리를 시킨 것은 내부 송금에 사용되는 이 램디의 가치를 외부 거래소와 분리시키면서 안정화시켰고요. 그 렘디를 통한 이 송금의 가장 큰 장점은 현행 스위프트 시스템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더 빨리 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해외 송금이나 결제할 때 환율이나 환전 문제에 있어서 과연 레밋이 어떻게 풀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 렘밋의 송금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에 있는 제가 유럽에 있는 제 친구한테 돈을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 링커를 통해서 원화를 램디로 먼저 바꿔요 그러면 이 송식측에 있는 링커가 이를 RSC를 통해서 수신측 링커에게 또 보내요 그러면 이 수신측 링커가요 램디를 유로화시켜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발생하는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이 뭐냐면 램디가 계속적으로 돈을 보내니까 이 돈을 보낸 사람은 램디가 계속적으로 고갈이 되는 거죠 반면에 돈을 받는 쪽은 램디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 렉스입니다. 렉스를 통해서 이 링커들은 렘디의 과부족 문제를 다른 블록체인 토큰을 매개로 해서요. 렘디를 거래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 렘디와 각 화폐간 교환 비율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렘디와 다른 블록체인 토큰간 교환 비율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램디와 서로 다른 화폐 가격을 어떻게 풀었냐면요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지수를 산출을 해서 시장에 리포트를 합니다 그러면 레밋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또 제공하는 거죠 사실 이 무분별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수가 산출된 상태에서 이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더 안정화될 것 같고 거래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어 해외 송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표 은행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이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은행들의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개선시킨 이 블록체인 시스템과 과연 레미시 은행들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고 또이 시스템은 은행보다 또는 은행과 같이 구성이 된다면 이 레밋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는 이레미시 송금이나 결제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해서 거의 법률적인 검토가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됐거든요. 첫 번째는 사실 송금 문제에 있어서 각국 은행권과 제휴가 되어야지만 법정 통화 환전이 가능할 텐데 과연 레미을 어떻게 풀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레미시 각국의 해외 송금 라이센스를 가진 이 MTO들이 링커로 참여하기 때문에 은행권과 제휴권이 없어도 법정 통화 환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은행들이 링커로 참여 가능하다고 가 합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각 국가별로 일반인이 은행 계좌 신설이 까다로운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후진국일수록 일반인이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 캐시 픽업이 가능한 링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이 법률적인 문제들을 레미이 정말 잘 풀어서 이레미이이 이 송금이나 결제 시스템에서 굉장히 큰 인프라로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바이저 부분인데요. 어, 네가지 분야를 나눠줬고요. 상장, 그리고 운영, 그리고 토큰 이코나미, 기술적인 분야로 어드바이저가 나눠졌고 글로스퍼의 하이콘인 이 김태훈 대표가 눈에 띄는데 어, 이분이 상장 어드바이저로 계시나요? 하이콘 얼마 전에 OKX 상장했는데 레밋또 OKX 상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파트너사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그라드시, 글로스퍼, 블룸솔루션, 이긴컬셔팅 자극 프로토콜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팀 멤버들을 살짝 보시면 어, 블루펜넷 멤버들이 많이 보이네요 송금이나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IT 분야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자 오늘은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밋이라는 프로젝트를 살펴봤고요 제가 아래에 레밋 관련된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칠게요 또 봐요